오늘도 보수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안뜰수 대표님부터 인사하실까요 사회자 한일해저터널 만들면 누가 이익을 보지 당연히 일본 아닙니까 음, 북한 말고 우리의 잠재적인 적 적국 은 어디지 우리 영토 독도를 노리고 있고 또 침략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아닌가요 그렇다면 일본을 이롭게 하면 이적행위야 아니야 뭐 이적행위라고 할수 있겠죠 하, 문재인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고 있다 이적행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영감님 어? 왜 일본을 위해 이적행위 하시는 겁니까 뭐, 뭐야 야너왜 나한테 갑자기 시비야 나경원 단일후보 구칙이 들어갔습니까 하! 제가 나경원보다 앞서가는 여론조사 도 있습니다. 야 3등 전문 안되수 닥쳐 닥쳐 닥쳐 어 너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파이어 알아 끝까지 달려볼까요 저는 제 선거에서 이기지는 못해도 남의 선거 망치기 콘테스트에서는 독보적인 vip입니다 <웃음> 겉대수야 vip가 아니라 MVP 아닐까? 영감님! 그렇게 남의 경고를 무성의하게 들었다가는 큰코 다치실 겁니다. 어, 뭐 저를 에? 부르셨습니까? 무성의를 부르신 것 같은데. 씨발! 안 불렀어. 들어가. 이새끼가뭐 아! 어디서 형한테? 야,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응? 어? 말해라. 너가 그 아버지 뭐 하시노? 제제제 제, 제 아버지요. <웃음> 제 아버지는 소셜 미디어 컨설턴트십니다. 뭐뭐 뭐라고? <웃음> 그래 빌어 먹을놈아. 어? 뭐 너가 그 아버지는 골방 책상에 앉아서 소설 쓰느라 원고지에다가 쓰다 찢다 뭐 그러면서 네 정치 뒷바라지 하시는데 뭐니는 너는 대권 지지율 3%밖에 못 받나 이 무능한 새끼! 아! 뭐 들어가라. 뭐나 간다. <웃음> 누구야? 누가 또내 조인트를? 아 어, 나야 나 전학연. 어때? 내 발끝 맛이? 우리 당원들께서 당 대표인 내가 요즘. 너무 야당이 기어오르는데 뭐 하냐고들 하셔서 그래서 내가 보수 야권 유력 서울시장 후보 정강이 좀 찾지 당원들 좋아하시라고 그나저나 전하겸 대표님 본인께서 경제부총리로 세운 홍남기 부총리를 저격하셨대요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플러스 보편지급 이거에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하니까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러면서 일침을 놓으셨어요. 저 김용민 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원래 내 뜻이었어. 홍남기는 처음부터 내 적이었다 고. 알았어.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남은 건널 위한 보편지급뿐 <웃음> 이 노래는 내 인생의 노래지. 아니 일주일 전에는 홍남기 부총리를 비판한 이재명 도지사에게 왜 안에서 다 얘기하지 밖으로 다 드러나게 홍남기를 구박주느냐 이렇게 비난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도 해야 할거 아니야. 지지율이 오른다면 할수 없어. 홍남기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야지. 자네 오늘 스피드 퀴즈 한번 혼자 달려보시겠습니까? 네, 동보! 아, 네. 김종할 위원장님. 예. 네, 그 스피드 퀴즈는 왜 낙연이만 하냐 어? 여기가 무슨 낙연이 천국이야? 어? 지상 낙연이야? 아,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김종할 위원장님이 스피드 퀴즈 한번 해 보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수백 년된 이슬람 사회의 공동 목욕탕을 뜻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음란퇴폐업소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나라 이름이 들어간 탕인데요. 무엇일까요? 터널탕 어, 터키탕이죠. 다음 집터를 지키는 땅의 신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땅의 신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떤 집단의 구성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무엇일까요? 어, 그 대감으로 끝나잖아. 터널대감 어? 터줏대감이죠 아니 뭡니까. 왜다 터널이 들어가요. 야 한일해저터널 공약했더니 난리더라. 어? 대깨문들이 발광하는 거 보니까 어? <웃음> 여기저기서 막 나를 씹어대는데 막 존재감이 치솟는 거야. 어? 안 되겠어. 한일해저터널. 내 대선 공약으로 모셔야 하겠다고 파 봐요. <웃음> 놀고들있네야 한일해저터널 차라리 서울 구치소 지하 터널이나 뚫어라 응? 어? 나도 좀 탈옥하게 아 육박근혜님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아마존 최고 경영자가 올해 3분기 ceo직을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최고 경영자이기도 한이 사람 누구일까요 정답 네안 뛸수 대표님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정답 아시겠습니까 당연하지 내가 it 전문가 아니야 그래 그 뛸수는 it 전문가지 어? v3 를 만든 사람 아니니 어? v3가 뭐야 v v는 vip 를 뜻하는 대통령 3즉 3은 3등 대통령 선거에 나가봐야 3등밖에 못하는 인간 v3 영감님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어, 개소리. 헐! 정답 말씀 안 하실 겁니까? 알겠어! 보채지 좀 마! 세계 최대의 부자! 빌 게이츠? 아, 워런 버핏? 아, 이명박? 어, 동보야. 정답 가자. 정답 아시겠습니까? 야, 내가 모르는 게 어딨니. 자, 정답. 정답은 어른 마스크. 아, 왜 땡이야! 아니, 일론 머스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 개소리 섭외자 정답 네전하견 대표님 정답 바로 갈까요 아 어, 사퇴한다고 했나 그 무거운 직책을 내려놓겠다 이 말이지 어 그렇다면 정답은 뻔하지 이 사람 밖에 더 있나 곧 사퇴한다는 사람 정답 이재명 이재명 <웃음> 자 정답 네 육박근혜님 오늘 정답 아십니까 바로 가자 아마존을 만들어서 세계 1등 부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을 모를 수가 없지. 1964년생 아니야. 그렇습니다. 정답은 배로 시작하지. 배. 아 드디어 정답이 다 나왔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배. 졷. 졷. 졷. 졷.